싫은데? 오천, 빡치 와, 칠천, 칠천요? 그리고 스택 쌓여 나가고, 스택 쌓여 나가고, 와, 이천요? 샥 있어. 부활공이 있어요. 턴크당, <웃음> 그 와, 뭐가 이거? 야, 뭔데? 뭐가 이거? 자. 자, 하이, 쿡, 반갑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왔어요. 많이들 기다렸죠? 항상 댓글을 열어보면 대여섯 명 정도가 라인하르트 조작격이 언제 하냐. <웃음> 컴퓨터에 좋지 못한 사정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봄이랑 해우가 출연을 해줬고요. 최상의 상태로 지금 다 맞춰져 있거든요. 투급이 둘이가 지금 1300만이 넘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최고로 키웠을 때 상황으로 우리가 도장깨기를 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됩니다 장비는 미적용으로 만듭니다 자 드디어 준비된 결투 첫 번째 결투 들어가게 되겠네요 라인하르트 대 장날킹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생방에서 라인업 우리 조금 다시 짰는데 살짝 보여드리면 우리 페스티벌 도장 AB로 나눴고요 이런 라인업으로 진행될 겁니다 자, 장날킹이 투급은더 높네 야 키는 내가 더 크다 아이가 이런 느낌인가? 등치는자 음. 어, 어, 출발해보도록 하죠 자 라운드 1 장날킹 대 라인하르트 자, AI 법칙상, 먼저 1인기가 우선시되게 됩니다. 자, 일만은 둘다 1인기인데, 개수가 높은 쪽이 우선시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라면 기사의 건무가 우선시되겠고, 지금은 이성이 우선시되겠습니다. 슥! 박스, 박스, 빡하우! 4 2 0 역속이기도 하고, 역속이기도 하고. 장난킹, 반치하운드 들어갑니다. 팍! 치고 있고요. 자, 라인하르트 이번에 회피가 떴어요. 개성이 뭐가 될지 모르는 재밌는 점을 가지고 있죠. 21%에 18% 개수가 높은게 우선시 되겠습니다 싹! 푸스컷! 툭툭툭툭툭 3만천 어? 야 이거 자 그러나 회피가 있구요 회피가 있는 상태에서 필살기를 받았다 퍽! 자 회피 성공 자 당연하지만 필살기 모두 풀어 필살기 들어가게 됩니다 파크당 뿌아이오 카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아야, 이제 촬영 <웃음> 창을 잘못했어. 이건데. 아씨, 왜 내가 이걸로 하고 있었지? 야, 이거 다시가 되냐? 이제 실수 안 하려고 되게 노력했거든. 이번에는 화면을 잘못했네. 사소한 이슈야. 넘어갈게요. 넘어갑시다. 어? 자 라운드2 들어갑니다 라운드2는 선멜이 나와있습니다 어 놀랍게도 선멜이 투급이 높아요 자 1인기 우선시됩니다그렇다 보니까 라인하르트 대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후턴 잡힐 때가 많아요 후턴인데 세긴 세지 그런 느낌일 때가 많다 자이성 들어가게 되겠고요 싹 팍팍팍 팍, 팍, 44,000 자삼성이우선시됩니다 신! 폐은내기 2만 어? 선멜 필사기만 들었어요 근데 기사의 검무 푸스칵! 푸스 부스, 푸스 푸푸스칵 37000원 자 선물 필살기 갑니다 항 충고하지 슬슬슬슬쑤 <목소리> 퍽스캉, 64,000. 딜안 나오지? 자, 필살기란 건 말이다. 팡! 팍! 팍! 쌩! 와우! 117,000 나오는데 안 죽었어요. 그나마 선멜이 필살기를 써가지고 버프들이 좀 쌓였다 보니까 안 죽은 것 같고요. 어 방어 50% 생명이 50%. 야, 이거 괜찮대, 지금 상태가. 어, 이거 모른다, 이거. 되게 셉니다, 이번 거. 자, 아, 잠깐만. 저말 계속 뭐 받았노? 에어? 팍! 해피구나. 해피구나. <웃음> 궁 써가지고 다 받았었지? 풀어, 풀어. 다 받았었다. 야 선멜아. 니가 어떻게 할수 있는 상대가 아닌가 탁탁 파크닥 오만 나오는데 그래도 견디는 선멜의 모습입니다 자요번거아 근데 또 해피야? 선멜아 너 어떡하냐 이거? 아크당 야 이번엔 좀 센스 해야되거든 와얼마 이거? 오, 사기치네? 포스카? 푸스푸스푸스 와안죽는다 푸스, 푸스. 근데 선멜야 나를 무시하지마 이거 선멜 팍 아시 버프가 다 꺼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딜이 한번 바뀌었다. 자, 이제 어떻게 된다? 자, 풀업. 모든 개성을 다 받은 상태에서, 짝그닥. 13만, 이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어, 라이나르트좀 기대감이 높네요. 좀 이마 개성이 뭐 터지냐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라운드, 뭐, 뭐 라운드 3. 꼬멀이 나와 있습니다. 오, 꼬멀. 야, 꼬멀, 잠깐만. 꼬멀 열어봤는데? 꼬멀 시작부터 패가 잘 떴습니다. 자, 삼성으로 한 번, 만화, 발리, 스탑. 스칵! 8만 세게 꽂았는데? 바 피자이 만 어? 야... 꼬머리 지금 진심모드에요 팍스 팍스 팍스 팍카 팍하우 4 9 0 0머리 브레이크도 있는데다가 자 궁이 가게 되겠죠? 셔요 버크당! 57000잘 5만 7천. 5만 7천. 견디긴 했어요 라인하르트 지금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쭉쭉쭉쭉쭉 아, 2 6 0 0 자, 보마 그래도 깼다는 거. 단단한 보마가 깼다. 이게 나가게 되겠죠? 두려워? 팍! 44,000. 와, 꼬멀 미쳤는데, 패가? 자, 아무리 강한 필살기지만 꼬멀을 죽이지는 못한다. 꼬멀의 리미트, 브레이크 개성이 있기 때문에 팡! 예, 아무리 세게 때려도 요 이상 딜이 안 들어가죠? 자, 꼬멀 입장에서는 해볼만 하다 싶은데 해볼만 하지 않, 않을 것 같아요. 예, 예 딜이 안 들어갑니다. 회피! 차크다 <웃음> 와, 오늘, 야, 이거 패스티벌두 개는 거아니야이마 이거? 세계관 최강자라면. 팍, 팍, 촥, 그닥 꼬멀 아슬아슬하게 견디고 있긴 합니다만은. 자, 최선을 다해보고 있는 꼬물뻑 치는데요. 3 8 0 0밖에안 나옵니다. 보막을 좀 단단하게 치긴 했을 거예요. 자, 여기에 우선시 되겠죠. 여기에 요기에. 쥬 19,000. 삼성이 우선시 된다. 쥬쥬쥬쥬 회불 들어갔고요 자, 회불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러면서 끝내 버립니다. 요거는 진 꼬머리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패가잘 풀렸거든요. 그래도 안 된다. 자, 라운드 4. 각킹이 나와 있습니다. 각킹이 그래도 야, 속성은 내가 우세송 아이가, 이라면서, 나오고 와! 각킹이야 어, 잠깐만, 여러분. 필살이 바로 나오는데? 야, 갓킹이, 갓킹 각킹 필살이못 견딜걸? 호, 도, 도, 도, 도. 일단, 기본적으로 투급이 라인하트가 아무리 좋다지만 계속 후턴인게 좀 되게, 와, 야, 이거, 야, 이 각성, 야, 이, 와, 야, 이 킹은 장난 아니다. 삼성짜리 보호막이라가지고. 보막도 완전 그 NES도 봐봐 보막 얼마나 탄탄하드노 와그 탄탄한 보막이고궁 나가고 또 탄탄한 보막 칩니다 야이 카킹 이기는 강 아니냐 여러분 야 회피라도 궁은 들어가 회피라도 궁은 들어가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회피가 궁은 못 피합니다 삼성으로 수식이 되는데 보막이 지금 거의 강철 보막이에요 팍팍 못 깹니다 보막못 깨요 와자 카킹 갑니다 슝 박스 박스 자 회피 요거는 이제 회피 이제 회피에 어, 빗나가게 되고 어, 잠깐만 카킹아 카킹아 <웃음> 내가 너를 그렇게 어, 중계를 좀 해줬는데 너 죽을 수도 있다. 스각킹 오늘 잘 하는데? 저 오늘 카킹아 안 때려진다 안 때려진다 자 이렇게 되겠죠 라인 풀핀데요자 역속인데 29,000 정도 뽑고 있고요. 와 카킹 이번에 진짜 잘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나리오가 이상하게 가고 있어요. 시나리오가, 자, 각킹 또한 번, 야, 이게, 이, 이, 둘이 이렇게 싸운다고? 야, 너가 이 정도, 이 정도로 진심으로 싸워주면 좋지. 그지? 가게 되지? 싹! 뿜! 와, 안 죽었다. 야, 95,000 터졌는데 안 죽었고. 파, 파, 파. 모막 탄탄하구요. 나 얘들이 이 정도까지 박빙으로 싸울 줄 몰랐어요. 솔직히. 나 각킹 그냥 쳐버릴 줄 알았어. 팡! 와, 한만 4천 밖에 안 나왔어요. 호도도도도 회피. 축, 축, 축, 축. 5만 1천. 와, 서서히 이제 갓킹이 호도도도독. 아, 근데 갓킹 똥필살기야? 야, 너희 이제 그만 안 할래. 야, 이 자석들아. 이 둘의 진심을 우리가 비웃었으면 안될것 같아. 진짜 정말 영혼을 다해다오고 있습니다. 야, 너희 이제 그만 안 할래. 와, 갓킹이 이 정도까지. 뻥! 진짜... 와, 이 이거, 이거요. 이거, 이거. 잘못하면 끝날 수도 있어서 진짜 워낙 세기 때문에. 촥! 3만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도 보막 깨긴 깼다는 거. <웃음> 그러고 보니까 채팅창에 지금 갓킹 필살기 세대 맞고 살아있는 거는 점점점. 진짜, 오. 드디어 승부가 나네요, 여러분. 갓킹아, 체크메이트다. 이번에 모든 능력치까지 붙어 있습니다. 와, 이 정도로 싸운다고? 에 이거 박수. 야, 기립박수, 기립박수. 야 이거는 진짜 대단했다. 아 이게 대단했다. 야이건 채팅창 지금 반응, 반응이 진짜 약간 리스펙하는. 와 이거는 감동의 한 판이었습니다. 감동의 한 발. 그러나 어쨌든 라인 하르트는 지금 도전기 하고 있어요. 수영. 자 이번 싸움 중요합니다. 자기 남자친구가 개체 맞았어 자기 남자친구가 개체 맞았고 잘못하면 지금 우리 일곱 개 대제가 짓밟힐지도 모른다라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개빡친 폐인이 나타났습니다. 내 남자친구를 때린 죄. 우리 일곱 개 대제를 넘본 죄. 내가 나선다 이러면서 자페이인이 나온 상태에 라이너르트가 키는 이가 좀 크네 근데 내가 한번 보여줄게 팍! 이러면서 그 싸움이 스타트가 되었습니다 야이 싸움은 진짜 모르겠죠 여러분 어떻게 될지 나 진짜 모르겠거든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감이 안옵니다 크레이지 러시 빡! 치고 있구요 팍! 팍! 팍! 오우 요렇게 되는거죠 크레이지 러시에 빡! 치고 있구요 필살기가 만들어졌고 이렇게 가게 되겠죠 자, 투급은 투급이랑 키는 페인이 훨씬 크다. <웃음> 자, 요거는 필살기 대치 상황이지만 필각이 없어서 바로 필살기 그냥 나가게 됩니다. 예? 그냥 나가게 되는데. 어! 퍼크덩 8만 피는 풀피가 된 상황 자 라이너트 피사기 가게 됩니다 어 라이너트 개성잘 떴어요 지금 팡퍼 자 크다 9 9천와 좋습니다 다시 요럴때 이제 봉을 돌리고 이래야 되지만 그런 거 있다 없다 ai의 판단대로 그냥 갑니다 ai는 그냥 네, ai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빡빡 빡빡와 빡. 다이앤 위태위태합니다 지금 위태위태한데 라이나르트는 피가 풀피예요 그러나 다이앤 돌덩이가 점점 커지고 있고요 지금부터 뒤 조금씩 다르기 시작할 겁니다 4카운트 74,000 74,000 74,000 요 다이앤이 서서 열받기 시작하는데 라이나르트 입장에서 지금 다이앤을 꺾어야 돼요 못 꺾으면 네가 죽는다 이런 느낌 다이앤 돌덩이 아직 최고로 큰 단계는 아닙니다 빡 치는데 85,000 자이 상태에서 라이나르트 수식이 들어갑니다 자, 라인아트 흡혈도 대단히 좋네요. 진짜. 유지력이 진짜 좋고. 아, 다이앤 삼성이 또 아! 삼성보다 우선시 되는 게 뭐다? 필살기 대치 상황에는 필각이 우선시 된다. 오케이? 맞지? 오늘 실수 안 하려고 진짜 집중 좀 할게요. 빡! 와! 97,000. 7천! 97,000요. 97,000요. 자, 갑니다. 이번에 라인 입장에서는 흡혈을 많이 해 놔야 돼요. 흡혈 많이 해 놔야 돼요. 좀... 아... 다이앤 돌덩이 크기 봐봐봐 <웃음> 다이앤 돌덩이 크기가 7개의 대제는 내가 지킨다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이런 느낌? 까크닭 14화 튜지면서 <웃음> 7개의 대제의 체면을 지켜내는 페스티벌 다이앤이었습니다 와, 개돌았다. 이제 둘이 싸우면 진짜 세계관 재강제 싸움 같은 그런 어떤 어, 멋진 한 판이었습니다. 예, 페스티벌 조장을 지켜냈습니다. 와... <웃음> 자, 계속해서 한판 들어가는데요. 자, 연옥에서 길을 헤매고 있던 연반. 갑자기 다른 세계관의 라인하르트를 만나게 되는데. 자, 여기 스토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삼성이 바로 떴네요, 연반이. 자, 승길 선물이라고. 차차차. 5 3 0 시작부터 5 3 0 뽑고 있는데 라인하르트가 유지력이 워낙 좋아서 아직 연반이 뭐 자기가 막 그렇게 할 때는 아니야. 퍽! 슉슉슉 47,000 뽑으면서 흡혈주 상당히 한 모습입니다. 필살기가 가게 되겠죠. 연옥에서 돌아온다. 북스강 87,000. 파일 같은 거 없어도 그 정도 나온다. 자, 요거 들어가게 되는데요. 박스가 쭉쭉쭉 켜 켜. 자, 훗날 이 둘은 이렇게 싸우다가 우정이 쌓여가지고 훗날 둘은 실제 메타에서 친구가 된다는데. 득스 <웃음>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게 되겠죠. 팡! 망 치는데 와둘다 이제 서로의 맷집을 알아보고 서로가 서로에게 반하기 시작하는 거지. 연반이 내가 연옥에서 발견한 게 있는데 말이야. 내 힘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대 호크 형한테 치료해주면서 를 느꼈지. 이러면서 자기가 힐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떴어요. 삼성이 떴습니다. 빡빡 빡. 아하 요렇게 연반이 쓰러지면서 라인하르트가 이제 아이 친구 죽었나 하는데 연반이 또안 죽은거야 난 불살아가지고 근데 네가 이겼어 이렇게 해서 둘이 악수하고 나중에 친구가 돼가지고 같이 싸워네 같이 전우가 된다 뭐 이런 스토리로 해피엔딩을 가게 됩니다 자 다음 라운드 바로 이제 피델리가 나와 있는데요 이야, 피델리 만만치 않거든요 다니기가 우선시대여서 바로 요거 한번 들어가게 됩니다 스파이럴 라이크 푸스쿡 54,000, 우와. 비델리가, 예? 마신왕 첫 번째 단계는 두들려수 있는 그 정도 능력이 되지. 비델리도 궁 쓰면 막 도생 뭐 있고 뭐 하여튼 시끄러워지거든. 그리고 스택 쌓여 나가고, 스택 쌓여 나가고, 와 52,000요? 자, 그러나 삼성이 뜬 라인. 팍! 팍! 팍! 시작하오. 75,000. 자, 비델리가 궁을 박습니다. 자, 부활궁이 있어요. 궁그다 우와! 뭐가 이거? 이건 뭔데? 뭐까 이거? 야, 피델리가 이렇게 셌나? 야 이거 못죽였어도 이마 소생받고 그 다음에 뭐 라인이 치고 도다살라고 이럴 시나리오까지 있었거든? 와 라인하르트야 이게 페스티벌 도장이라는 곳이야 니 네, 많이 놀랬지? 이게 페스 도장이다 이러니까 마신한 그냥 펴지 그러니까 마신한 첫번째 모습 정도는 그냥 두들리페잖아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마지막 매치에메멜이 나와있습니다. 야너네내 여자친구 때렸어? 하는데, 아, 우리 여자친구 이겼나? 아, 아 그래? 아, 우리 여자친구 이겼어, 나한테? 아, 그, 그럼 내가 왜 나왔지? 아, 그래도 나도 열심히 사워볼게 이렇게 하면서 멜리가 나와 있습니다. 혀, 빡, 빡. 63,000. 나오고 있고요 자, 여러분, 이거 멜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여러분? 나, 나 모르겠어. 나 진짜, 진짜, 감이 안 와요. 누가 이길까? 모르겠어. 자, 회피입니다, 회피. 자, 그러나 멜리 버프는 쌓았습니다. 회피는 들었지만 버프는 하나 더 쌓였고. 자, 쑤시게 되는데 아무래도 라인이 투급이 계속 붙턴이다 보니까 필살기를 먼저 허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라인은 회피긴 하지만 필살기는 못 피하거든요. 근데 피가 많긴 해요. 자, 라인 피가 얼마고, 피통이? 1 3만5천안 죽을 수도 있겠다. 자, 자, 들어가게 되는데요. 와, 와 이게 일곱 개 대제다. 야. 와. 와, 야 존경한다 진짜. 베이엔 비델리 안메리 승리하면서 라인하르트에게 7 대제의 진면모를 보여줬습니다.